맛있는 등갈비 <웃음> 왜안 해? <웃음> 어떻게? 응? 맛있는 등갈비 이거 몇개비싸네 이거? 응 등갈비 비싸 원래 고기니까 비싸지. 내가 예전에 산거고는 되게 싼데 응? 시장에서 사온게 싸거든. 이거? 네. 어 이거는 마트라 그런가? 아니 수입은 싸겠지. 이건 수입 아니야. 아 그런가? 응. 음. 국산 등갈비 수입은 싸 돼, 돼지고기잖아 응 어, 돼지 등, 등 핏물을 좀 빼줘야 돼한 30분 어, 담가놨다가 시폐물이좀 빠졌지? 응한 음. 40분 지금 40분 됐어 김치를 깔게? 응 어. 지금 이렇게 국물을 다 넣으면 짤지도 모르니까, 응? 어? 이렇게 음. 좀훑어갖고 우리 김치가 양념이 좀 많이 됐어. 야 왜? 응. 왜? 맛있어, 맛있어 보여. 맛있어 <웃음> 보여? <웃음> 고기. 칼비를 넣고. 이거는 뭐야?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게 되니까. 응. 음. 고등어 넣고 해도 맛있잖아. 응. 음. 근데 이건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 갈비 하니까 더 맛있겠지? 이런. 여기를 팔을 이런 식으로. 아, 더 굵게? 응, 음, 굵게. 길게. 큼직하게. 큼직하게. 얘도 넣고 끓이면 땡인가 음, 이거? 간단해. 김치에서 맛을 내주니까. 음, 따로 간을 필요도 없이. 음, 간할 필요도 없어. 마늘도 좀 넣어 주고. 음. 식용유를 좀 넣어야지 더 맛있어 김치도 부드럽고 그리고 쌀뜨물을 붓는 거야 잘박잘박 할 정도로 이이이 이, 이 솥은 이 압력 솥은 국물이 줄지를 않아 음.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붓으면안돼아 이거 그거구나 응 <웃음> 그거야 그것이 이것이야 좀더 붙자. 이스턴 스파. 그냥 이거 압력솥에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. 찜을 누르고. 엉엉더엉 어, 어, 뜨거, 어, 뜨거. 뜨거워. 오 어, 뜨거 김을 빼. <웃음> <웃음> 깜짝 놀랐네 들어저도 오, 푸르소. 오, 푸가소 오, 푸 오, 푸 오, 푸르소. 오, 푸르소. 오, 푸 오, 오, 푸소 <웃음> <불었어. 웃음> <웃음> 살진 거 봐. <웃음> 볼까? 맛있겠는데. 국물만 맛있으면 된 거잖아. 맞나? 응? <웃음> 어? 우 매워. 됐어요? 삼 삼사만, 3만이 좋다. 삼3에 등갈비. 오 맛있겠네. 맛있겠어? 잘, 잘 됐어. 음. 아 등갈비 김치찜이 맛있게 됐어요. 됐어. 등갈비찜 맞나? 등갈비찜이야. 김치 등갈비찜. 아 김치 등갈비 등. 응. 음. 김치 등갈비찜. 응. 음. 맛있어. 맛있는 김치 등갈비찜.